안녕하세요. 유튜브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법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단시간에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 만들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유튜브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이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입니다. 여기까지만 도달한다면 그래도 나름 유튜브를 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정말 지루한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서 수익을 얻기까지 그 전에 겪었던 일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 혹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아직도 1000명이 아닌 시청시간이 아직도 4000시간이 아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로만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는 정혜의 가업승계 채널 운영자 정선희입니다.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튜브 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의 유튜브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유튜브를 안 했다고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유튜브는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준 그런 도구임에 틀림없고요 일반인들이 정말 비용이 들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노동력을 많이 제공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게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성과가 빨리 안나면 굉장히 빨리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성과가 도달하는 그 인계점까지 가기 어려운게 또 유튜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눈에 보이게 성과를 시각화 할수 있는지 가시화 할수 있는지 제가 했던 노하우를 낱낱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단계가 바로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0시간이라는 것은 조회수와 비도해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노출이 되어야지만 구독자가 늘고 또 시청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조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조회수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조회수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상이 많은 유튜브 독자들에게 노출이 돼야 됩니다. 일단 노출이 돼야 클릭을 하고 시청을 하겠죠. 그리고 구독을 누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것첫 번째 바로 노출입니다. 내 영상이 어떻게 하면 유튜브 독자들한테 노출이 될까? 자, 제가 유튜브 제 채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을 할수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 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곳을 클릭하면 유튜브 스튜디오 라는게 나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도대체 내 영상이 어떤 식으로 독자들에게 보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구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보 때는 이 분석 자체도 사실은 안 됩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야 분석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꽤 됐는데도 아직도 구독자 1 0 0 0명이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영상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제 영상을 조회하는 클릭률을 보니까 탐색 기능이 37.9% 추천 동영상이 23.7% 유튜브 검색이 15.8% 였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탐색이나 추천이 없었고요 검색만 있었습니다. 왜? 유튜브 알고리즘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 영상이나 독자들에게 노출을 시키지는 않아요. 왜냐? 검증이 안된 영상을 노출했다가는 독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독자들에게 노출이, 되,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영상을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자, 첫번째 조회수 늘리기 첫 번째입니다. 유튜브 검색이에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노려야 될것첫 번째는 유튜브 검색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영상을 쉽게 노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색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거기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내 영상이 상위로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 키워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의 가업승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채널에서 중심 키워드인 가업승계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제 영상 정혜의 가업승계가 다 상위에 뜹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이 제가 네이버 네이버 쪽 검색 키워드를 봤더니 한달 내내 400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제 검색 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저 가업 승계라고 하니까 아 이건 특정인들밖에 안 버는구나 해가지고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절세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절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51만회, 2 7만에 이렇게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보통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되면 구독자 1000명과 그리고 시청 시간 4000분을 무난히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절세라고 키워드를 치니까 제 영상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가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절세라는 키워드보다는 조금 더 키워드의 영역을 좁혔습니다. 자, 증여세 줄이는 방법. 절세는 굉장히 폭넓지만 그 중에서 증여세를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증여세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회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 영상이 상위에 링크가 됐죠. 그리고 조회수도 저처럼 특이한 채널을 치우고는 조회수가 꽤잘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질 만한 키워드는 이미 인기 유튜버들이 키워드를 장악하고 있다. 그 분들이 이미 높은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롱테일 키워드 바로 세부 키워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저는 절세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증여세, 사실 저는 가업 승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업 승계에 대한 절세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절세라는 키워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가업 승계라는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간쯤 되는 키워드 중요세 줄이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비교적 단순히 가업승계라는 조회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고 이 키워드는 많은 유튜버들이 올리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위에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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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유튜브가 급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